안녕하세요 부산의 석 묘순입니다 오늘은 집에 같이 놀면서 고구마 뽀대뜨를해 먹을까 합니다 아쉽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튀기가지고 꿀 발라서 자 이쪽으로 갑시다 튀깁니다 기름에 기름 끓는 끓을 때 이렇게 여야 됩니다 흙여면 은붕 넘어가 불납니다 아, 살한 개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공면만됩니다 아, 살이기지면 이것도 기름 속에서도 이제 아, 마른 날에 물어 기름 끓을 때한꺼만에팍 집어넣으면 이 기름이 튕기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또불 화재 우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. 네. 아 기름 기름 이 튀기 가지고 또 화상이면 또안안 안 되니까 삶모시집어 넣어 라는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삶모시집어 넣어 가지고 닭을닭을닭을 닭을 튀긴 다음에. 튀긴 <웃음> 다음에 여기로 <뒤집어> 내서 <웃음> 어느 정도 튀기죠 이거를 꼬만합니다 꼬들꼬들, 꼬들, 꼬들꼬들 할 때까지 튀겨야 되죠 <웃음>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 필요 없 꿀만 넣으면 됩니다. 꿀 없으면 물엿 넣어도 됩니다. 물엿 설탕을 녹여서 해도 되고, 어휴, 설탕 녹여서 하면 바닥바닥 하니 소스 간단하네요. 네. 여기가 음. 이거 그 꿀을 발발 어. 끓을때 어. 있지요? 이게 한 점이 세티지 아, 이렇게 미리 꿀을 끓게 담아서 또 다른 냄비에 끓여가지고 금방 끓으니까 금방 되네. 이것도 노릇노릇 할 때까지, 노릇, 예. 다 돼가는 것 같는데. 네. 예. 뒤집어 보면은, 노릇노릇. 자, 얼추 익었어. 익었는데. 노릇노릇돼야 맛있어 보이니까. 또, 노릇노리 바닥바닥하게 맛있으니까. 약간 좀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. 예. 이건 안어도 되는데, 있으니까 좀 있습니다. 이게 뭔데요? 잣? 잣입니다. 이거는 통깨. 네, 이런 귀환경. 거. 어, 이런 걸 넣어주면, 이 튀김집에 가면 이들을 팔긴 하는데, 튀김집 보면 이거 위에 그냥 뭐, 보기 좋아라고 조금 살짝 뿌리고, 주던데 맞아요. 네. 자, 이 정도 되면은 다 익은 거죠? 네. 다 익었어요. 조금만 끓으면 쓰여요. 그 바삭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예. 조금 더. 익기는다이거는이게끓이게끓 음. 이기에, 이기에, 기올라붙어이안끓이때에 이기에, 이기져져 올라붙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옷을 입힌다는 얘기잖아. 예. 꿀, 꿀, 예, 예. 꿀을 가지고. 옷에, 옷을 잘 입어. 음, 야, 이 고구마가 무지 행복하네. 꿀로, 꿀로 옷을 입고. <웃음> 야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. 멋있지. 그냥 먹도 맛있어요 근데 달달하 해놓으면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이왕이면 이것도 아주 바글바글 끓여야 됩니까? 이제 됐어요. 끓을. 정도? 이제 끓 정도, 인지 끓기 시작하는데. 예. 됐습니다. 음, 음. 이쪽으로 옮겨 담아서. 옮겨 담으면, 젖으면 끝이에요. 맛있겠다. 지금 그냥 먹어도 뭐 맛있겠는데. 됐습니다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맛있겠지요. 저기 한팩 해볼까? 한번 해볼까? 예. 네. 한번 해봅시다. 해놓은 거에다가. 자. 뜨거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. 네. 다 어디 한번 또 맛을 내가 직접 봐야지. 너무 맛 보세요. 어은거 좋긴 난거 네. 야. 이거 뭐 음지 서럽지 않나요? 이거세요. 이거세요. 자, 한입맛 보겠습니다. 맛보세요. 음. <웃음> 음. 맛있어. 어. 아, 꼬들꼬들꼬들한 게. 꼬들꼬들한 게 주의. 맛있지요. 아, 음. 음. 네. 맛있다. 심심한데 집에 고구마 있는 걸로 당장 해드세요. 당신도 한번 맛한 봐요. 네. 음, 음, 음, 음 맛있어. 맛있어. 음 맛있어 뭐. 맛있어. 음. 아주 간편하네. 음, 간편합니다. 뭐, 뭐, 어, 뭐 식용유하고 음, 꿀맛을 면 돼. 꿀이 없어도 물엿도 좋다면서. 물엿도 되고요, 설탕도 되고요. 아, 설탕은 좀 그렇고 물엿 응. 또는 물엿 있는 사람 매드십니까 집에? 그쵸? 고구마 트에 가면 다있으니까 응. 야, 이좀뭐 조금 여러 신경 써가지고좀 수고하니까 고구마 이렇게 맛나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습니다. 응.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고구마 튀김. 이건 뽀대토는 일본말이 일본 아닌가? <웃음> 이것도 방금 했는데 <웃음> 튀기면서 튀겨가지고 음, 이게 뭐죠? 멘테 껍데기 음. 아멘테 껍데기도 자 아,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